형 즐거운 일요일 아침이야 초코 일기 초코 벌써 일어났네 형 오늘은 산책 가야지 오늘은 비가 와 그냥 치킨이나 먹자 형나 치킨 좋아 초코야 치킨 감사합니다. 먹자 형 유튜버에서 치킨 먹는 거 봤는데 그게 무지무지 맛있대 형나 치킨 청 먹어봐 킁킁 치킨 족살만 발라둘게 자, 기있다 이것도? 응, 맛이 있어. 잘 먹었다. 다 먹었다고? 닭다리는 못본것 같은데? 닭다리가 하나뿐이라 그냥 내가 먹었어. 유튜브 보면 치킨 하나당 닭다리가 두 개던데? 그건 치킨을 두 마리 주문한 거야. 형, 잠깐 일이좀 와줄래? 혼자 다리 두 개를? 내 입은 주둥이야. 초코, 미안. 다음엔 꼭 다리 줄게. 정말이지? 당연하지. 형, 나 내일부터. 일견 일닭다리야. 사편을 기대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!